안녕하세요. 프레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BTS의 뮤직비디오라든지 MR제거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BTS ON에 맞춰서 춤도 쳐보고 했었습니다. 오늘은 BTS 영상을 찾아보던 중 BTS 멤버들이 리보잉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근데 제주 전공이 리보잉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은 비보이가 본 BTS 멤버들의 비보이 영상을 담아보려고 해요. 저는 이미 찾아보면서 영상을 봤기 때문에 겁해보지 못한 저희 팀 멤버 비보이 야미를 데리고 리액션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비보이 야미를 한번 모셔볼게요. 네 비보이 야미 모셔봤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네 비보이 아. 야미 네,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위트에서 비보를 받고 있는 비보이 야미입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왜 불렀냐 네어왜 불렀어 이... 야미씨의 리액션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아. 불렀어요 아, 네, 아 이거를 예. 저는 찾아보다가 봤어요 아 보셨어요? 네 근데 딱 처음 접했을 때그 느낌과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야미씨를 불렀어요 제가.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프리시티비에 음, 네. 초대가 돼가지고 아 네네네네 저번에 손님 아닌가요 그렇죠 오! 저번에 손님 <웃음> <웃음> 자뭘 볼거냐 오늘 네네네 자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BTS 멤버들이 비보이 하는 거를 봤어요 진짜요? 네 오, 싫어합니까? 오, 진짜... 전 네. 보지 못했네 저도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리액션이랑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... 네... 네... 네... 저는 봤기때문에 진짜 처음봤을 때 느낌 그런 걸 확실히 담아보려고 한 거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레-에-츠 고! <웃음> <웃음> 어... 어? 이거 운동이 아닌가요? 어! 윈드민! 오! 윈드민. 이 강탄소년단 분은 분이 어떤 분이세요? 예, 이 지민 분이구요. 아까는 어? 그 진이었던 것 같아요. 우와. 네, 그리고. 하우스턴을요. 네. 지렁이. 우와. 지렁이. <웃음> 아, 아 네.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. 네, 그리고. 어? 이 노래 한다고요? 네. 근데. 어떤가요? 와 탐락이랑 이런게 약간, 어. 배우, 배웠거나 좀. 했던 그 모습 아닌가요? 아, 했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오플로어그 오! <웃음> 개그맨까지 어. 어 쿨포즈 와 어, 네. 어떤 멤버인지 어 저건 궁금한데 이거를 쓰는 거는 좀 해봤다는 거예요 네, 스태을 맞아요. 어 굉장히 어뭐야우와 아빠로 <웃음> <웃음> 이런 건 약간 재치 아 재치 어, 근데 어. 이런 포즈 같은 게 어때요? 배우 배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네. 확실히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. 와, 우 와. 아, 짐군은 확실히 이 하우스턴, 어. 아 하우스턴, 어, 와, 잘하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 윈드 깜짝 놀랐어요. 윈드미를. 좀 새로운 모습이죠. 왜? 우와, 도마스. 쿨버즈 마무리까지. 와, 다 배운 거 아니에요? 쿨버치까지 완전 정확하네요. 아, 봐요, 이거. <웃음> 어, 베이비? 네. 이게 잘하더라고요, <웃음> 진짜. <웃음> 와, 베이비 브리스 와. 저는 사실. 스텝 들어갈 때 있죠. 자, 자, 엄청 이제 그열 좀에 좀 연습했던 것들이 조금은 좀한 이상 한살한달 이상 되지 않으셨나. 아, 그러니까. 애 모든 애 연습이 저도 진행이... 처음 봤을 때딱 느꼈던 게 이게 윈드밀도 솔직히 하기가 좀 힘들어. 저 정도까지 맞...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. 네, 음, 맞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BTS 멤버들도. 비보잉에 관심이 있어서 연습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배웠던지 이게 탐락 서서하는 게 탐락이거든요. 네. 탐락 잠깐 보여줍니요네 탐락 탐락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디언 스텝이라고 굉장히 예, 처음에 동작 배운 동작인데 여기서 원, 두, 쓰리, 포. 에뭐 예. 예, 이렇게 멋들 수도 있고요. 예, 이렇게, 목이 잘렸네요. 예. 네 <웃음> 이렇게 아, 하는 아, 이게 하는데 아, 네.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. 문제막 이렇게 응용해서 하시는 뭐 어... 그런 것들이 너무 약간 멋있지 않았나. 어... 제스처도 쿨포즈 딱 이것도 아시고. 그러니까 그,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배운 거나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에이.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마무리 때이 쿨포즈 하는 걸잘 모르거든요. 예, 맞아요. 아, 비보이들만 좀잘 아는 건데 에이. 마무리는 확실하게 내가 마무리를 다 했다라는 에이. 뜻으로 제스처. 응. 네. 그런 쿨포즈를 하는 건데 쿨포즈까지 하고 하는 걸 보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 스와이프 장면. 오 어. 저도 그거 약간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푸더크랑 마지막 프리즈까지 잡는 모습. 어. 저 약간 처음에 찾아보면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. 음. 음. 저도 지금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 이 비보이로 프리스타일이 되실 수, 그냥 하실 것 같아요. 어 네. 네. 프리스타일이 지금 엄청 가능하신 것 같아요. 음. 근데 조금 프리스타일도 조금은 어떤 것도 할줄 알아야 좀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. 음.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게다뭐 밑에 플로뭐 스텝 다 되시니까 아, 엄청 깜짝 놀랐어요. 엄청 마, 좀 많이 연습을 많이 뭐 하시고 좋아, 관심이 많으셨구나 이렇게 좀 음.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어, 어 너무 대단그렇요 확실히 어. 좀 지금은 많이 바쁘지만 어, 지금은 BTS 멤버들이 너무 바쁘고 맞아요. 인기가 많다 보니 어. 지금은 바쁘 바빠서 시간이 없겠지만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배워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응, 그리고 뭐 비보이들이랑 같은 무대를 꾸민다든지 이런 것도 어, 저희들 바람이지만 에, 저희랑, <웃음> 같이 <해도 웃음> 저희랑 같이 해주, 저희랑 같이 저희랑 같이해요. 제가 아, <웃음> 아, 아, 지금 아, 너무 감사하겠습니데 아, 아, 그런 새로운 모습도 보고 싶어요. 네, 보고, 보고 싶어요. 싶어요. 네. 진짜 조금만 더 배우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딱 네. 생각이 들어요. 네, 맞아요. 몸을 다잘 쓰시는 것 같고 이제 플렉스 완 나왔던 건 현대무용을 이제 기미에서 아, 그렇죠. 이제 하시고 온 나왔던 건 엄청 파워풀하고 파 남성미 약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이제 몸을 확실히 너무 다잘 쓰시기 때문에 비보이를 좀더 배워서 그거를 막 노래 섞어서 딱 해주면은. 시 정말 진짜 비보에 대한 관심도 더 생기고 막 여러모로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. 네. 네. 진짜. 네. 아무튼 잘 봤습니다. 네, 네. 너무 네. 잘 봤습니다. 네. 오늘 갑자기 제가 초대를 했는데 와서 네. 어, 해준 이, 어, 비보이 하면 대 감사드리고요. <웃음> 네. 자, <웃음> 아니 제 감사드려요. 이제 <웃음> 예. 저희는 네, 지금까지 위트였고 저는 프레시 는 야미. 자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프레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 시크세븐의 1, 1 2 3 4, 4. 네 감사합니다